아근 되게 웃긴다 나도 명색의 3080인데 닥소 따위를 돌리고 있어 조용히 좀 해요 난저 비싼 그래픽을 왜 산지도 모르겠어 이제 잠가 내가 왜 샀지? 솔직히 닥소가 부끄러워야 돼요 이거는 정작 돌리는 게 대부분 닥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게임에 좋은, 좋은 스펙은 다 가졌어 근데 튕겨 <웃음> 그런데 튕겨 근데 튕겨 아 이게 또 하려고 이게 뭐야 어이, 아유. <웃음> 얘 왜이래 아유 아유 뭐야 뭐하는 야 뭐야 얘 왜이래 아유 왜 그러는 거야 버그 걸렸나? 아 하긴 뭐 이정도 회차가 되면은 어 버그가 걸릴만 하죠 <웃음> 어이 <얘> 망가졌나? <웃음> 왜이래 다크소울 할 때마다 참 새롭습니다 왜그러는거야? 어... 아 되게 자연스럽다 <웃음> 되게 자연스럽다 예스! <Yes. 웃음> 그럼요 아, 그럼요 예스! Yes. 아, 선생님 드시면 안 되죠. 결혼 반지는 아직도 있지? 어, 다행이다. 아, 저리 가. 입 냄새나. 아, 신고식이었구나. 아, 내가 몰랐네. 이이 이 마을 신고식이 보통 이렇게 하는 거구나. 환영한다를 이렇게 이렇게 하는구나. 잘 알겠습니다. 냄새나. 저 죄송하지만 저 임자 있습니다. 어, 오, 오. 아, 언니, 안 돼요. 임자 있다니깐요 티니쉽이 왜 이렇게 심해? 아 임자 있다니까 그리고 씻고 오라니까 할애가 들쑤시네 들쓰, 진짜 오오오씨 어. <웃음> 깜짝이야 w h a t the hell do You, you ungrateful selfish wretch You come into m 야, 너네 I 딸들 see. 쩔더라. <웃음> <웃음> 쩔더라. 은줄 정도는 하라고요? 전에 방송에서 말했잖아.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뭐냐 거시기 그렇게는 안 나온다, 내가. 음. <웃음> 빨간색이네. 뭐야 이거는? 진짜고? 일단은 이거 핏줄 따라 갑시다. 탯줄? 아 탯줄이라고 해야 되나? <웃음> 아하. 이런거구만니게정다요내려오는거 아니야? 내려 같은데? 아봐 내일을 줄 알았어 아이고, 빨리 지나가라. 아. 엘리베이터 앞에서 나타난 거 아니야? 내일을 줄알았다니까 바이, 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. 아이아 <웃음> <웃음> 이걸 전매특보를 여기서 쓰게 되네. 내가 <웃음> <웃음> 저 소리 들었어? t Be a lawyer! d a a I, mean, why? I don't like where this is going. y o no!